너무 좋아 안아주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친구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죠 내가 너를 좋아해 안아줘도 되겠니 너의 마음 궁금해 너의 마음 존중해 내 친구가 내가 좋아. 너를 안아줘도 되겠니? 친구